토끼다이아입니다 음... 여러분은 지금 환상적인 연주를 듣고 계셨습니다 음... 자 지금 오늘은 하는 사람이 있 배고 있는 지금? 그의 새로운 친구가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 친구예요 근데 <웃음> 침추가 안 되어 있죠? <웃음> 카멜레오 너 침추되어 있니? 잘 되어 있데요 뿅! 하하핳 아야니다 근데 얘네들이 진짜 지금 내가 니네 살리러 왔다 닌가 이거? 짜증나는 나야. 차 와이씨! <웃음> <웃음> 딱돌다벌려 <도다보려> 하는 순간 나 <웃음> 아, 이렇게 죽을 때 너무 소리가 이상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 아, 근데 튕길안 아, 돼? 아, 그래? 아, 100초다, 아, 1초5금네왔빡빠 젠트맨 마 뭐. 아, 왜 여기에 구성을 했어? 태웅아? 심심해서 근데 이름 말해도 돼? 그러면. 다이아도끼야? 아, 실수로 낮게 던지기도 했어.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름아 거... 아, 젠장. 누가 기억탄 던졌지? 몰라. 던졌잖아. 내가, 어디... 내가 안 던, 내가 던진 거 아니야. 사람 이 있다고, 저기에. 그래. 내가 한거 아니야, 우리 찾기가. 와, 사람 있네. 어디야? 오 저기다 저 보급이다. 비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 오, 아이, 싫 이상했다. 이상을 괜히 썼구나, 이상을 야. 이상했다. 젠장! 누구야! 수류탄, 수류탄이야, 수류탄 누구냐, 진짜. 흥날 뻔 했네. 너가딜가될것 같아. 아씨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왜 그러니? <웃음> 나, 야, 나, 나, 나 4탄, 야, 어그 있다, 어그다. 몰랐어? 나, 나 사탄 세 발밖에 안 남았어, 미친. 나는 피가. 비가... 어그는 어떻게 해, 겨 게임 끝나니 그러면 그래도 아직 이등이야. 백터 어, 세배만 잘 쓰면 돼. 팀발슈루터 나는 지금 어트롤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 근데 트롤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은 백터만 나오고 있거든요. 진장짜 근데 나 탄륨이야 사탄 좀 주라. 사탄 좀. 나, 나한테 사탄 사탄이 줄게. 왜 있니? 야 사탄 있잖아. 백터 사탄이니? 야 어! 나 엎드려 엎드려! 바로 앞에 있네? 아니 나 탄이 없어 미안한데 엎드려봤자 어, 효용없어 바로 앞인데 나는 자기만 갖고 아, 게 사참다 먹었는데 나 이제 킬 안할래 밖으로 나가서 뒤져야지 하지마! 역시 우리 실력은 다 삐까삐까구나 자꾸 음, 비터네 씨. 나뭔제 소리야. 야너몇 킬? 나 5킬이야. 0킬. 나는 기다야. 2장 밖으로 나가서 도끼락이야, 죽고. 기다야 0킬. 짜증나는 책 1킬. 아 나는 진짜. 밖으로 나가서 계속 죽고. 팀원들이 그런... 다왜 <웃음> 있다고요. 재밌다. 아 팀원들이 다왜있다구 진짜. <웃음> 짜증나는 책은 왜 자꾸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야나 기절했어. 하늘에서 비절했어야나 <웃음> 기절한 상태로 낙하하면서. 공중에서 지정했어, 새기 일부러 난 자기장 밖에 나가 하지 말라고 있어재밌잖아 최대한 빨리 과연? 역시 비엿군 자기장 바 우와 밖으로. 우와, 야, 얘 우와! 얘 보급이다! 우와! 얘 보급! 우와! 내 보급을 죽였어! 우와 나 진짜 간발이 차로 오! 애미사구! 알바야어알바야지 그나저나 빨리 뭐 빨아야 되는데 장전부타 해야지 아니 나 빠는게 생긴다 재밌는생각이어아 그거야! 그거 그 나, 뭐냐? 나피 없어 지금 와 내가 드디어 에미 샤고를워무드에서와씨워어야제 보고 새로 떨어졌다 야 혹시 보니까 이거 상전시켜주고 분명 이거 새로 떨어졌지 방금 인기 올라오는거 봤거든? 술타 어디? 어, 와 야야야야 얼굴 속이 어 그러잖아 이거 새로 떨어졌다 어이, 야 씨발 오야 이거 에미사군데 뭐안 먹어 아 에미사가 <웃음>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렸 드아 머리... 통수당이 <웃음> 씨아 형님 목소리 겁나게요 나는 <웃음> 그래, 야, 내가 니네 에미사고 어. 잘 쪽쪽 얌얌쪽쪽 먹어줄게 그래 줄게. 먹어 거의 두개 있거든 빨리 먹어야 돼어나 드디어 토미고나고급 안에도 있어 나 이제 밖에 나가서 죽어야지 근데 뭐든지 나때문에 그런거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너때문에 그렇지 아직 사진은 말아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야야짜증나척 살려줘 깐만 카멜레온 간다 야 살려줘! 내가 간다 아 시끄러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지금 나도너 살리면 나까지 죽을텐데 내가 왔다 우와 이씨 아, 베토 이0 어, 에미 사고 빨리 먹어. 아직 안 먹었군. 뭔 문... 오, 탄 오케이, 에미 사고다. 아하, 나만 있었어. 아직 아무도 안 먹었구나. 내가 에미 사고를 니가 어게 오, 시간 7시 로시 와이씨. 오호. 나 반응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저기... 좀 살려 주시죠. 내가 제가 네가 가 내가 아이 짜증나네. 아 내가 내가 헤드 개맞내미사로 저럴 어 계속 을 거야. 아, 그래. 다고 있어. 아까 계속 자살했는데. 나 7킬이다. 출... 배틀로지 나는데. 나 지금 3킬. 아까 트로진만 나. 들아 우리 지금 1등 빼앗길 위기에 처했거든. 좀 보자. 알았어. 는데 그러니까. 도 잘하면 혹시 잖아등 할지도. 이한명 넘었어. 그래. 아하 o 소리 y 있다. 어헤이 드셔 이럴 줄 알았고 2등이야. 첫 판은 깔끔하게 워모도 2등 했고요. 근데 내 거로 어. 야! 에런 게! 뭐야? 아... SMG 급격.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왜안 안 나오네. SMG가 갑자기 나오지? 난나 저번에, 나 저번 판에 도격이신발았잖아 혼자 헤드샷 맞았어 아, SMG는 카우팔보단 낫던데, 그래도 카우팔 난 저격, 오해가 s m 도 괜찮았어 SMG는 차... 좀 많이 못써 카우팔 전에 밀타가 나오면 딱인데 야, 이 쪽이 사람 개많이 내렸어, 쪽이 봐 일로와, 따라따라따라 개많이 내렸네 어... 어디... 이거 할까? 적 돌격, 이건 돌적 해야지. 꼭 바로 앞에 있어. 위뭐 아. 잠깐 잠깐 저기 나키다할 거야. 저 키다리 빨리 저 키다리. 아. 아 죽이자 세 야나 총알이 없는데? 그래 괜찮아 야, 총알 여덟 발이야 여기 앞에 이, 애 있다 아. 야잠깐 위함형 위함형 어 뭐야? 위함형 잠깐만 총알 있는데? 와 안돼 안돼 길다 당근이 안돼 총알이 없어 나 총알이 나, 없어 나, 나도 총이 없어 아 앞, 앞에 사람인데 이총이 없어 망했다 이씨. 망했다 망했다 나 총이 오케이, 어, 괜찮아 어차피 나탄 없었어 거기 구점탄 있다 어? 나부터 좀 살려 소탄이다쉣아 탄없어 탄없어 탄없 탄없어 아 탄없어 탄없어 아, 어, 어 구점탄 구점탄 빨리 빨리 나 탄없어 오케이 킬단 아 뭐야 뒤에 있다 야야 바로 뒤에 킬... 오케이 좋아 킬단하기 딱썼지만 저기 저저 저, 저, 잠깐만 나, 나, 나는? 너아 미친놈 살았다 기 위에, 위에 어디야? 저 위에 좀나괜찮시야났도 없어 야 나. 바로 앞에 내려는데야야나 탄이 이씨 어디야? 이발이다 주변에 사람 겁나 많아 미니면 먹을 수 있을 거야 UMP다 좋아. 야, 사람 겁나 면서 먹어도 되게 아! 아, 저다넌어 아, 사람 쏘있네, 어, 나 에임 왜 이래. 야, 저기, 앞에 사람. 아, 슬... 내가 죽이고 있었는데. 아까 내가 죽이던 애 어디갔지? 어, 뭐, 싫다, 넌 지금, 거, 금 지금, 기분 지금, 가금 지금, 금 어탄탄탄 아, 탄. 탄. 오케이 어디야 어디야 바로 앞이네 어딨어 몇 번이야 오케이 여기 있구나 근데 너무 한복판인데 그탄던지는것 같은데 누가 오이씨 깜짝이야 타이없으 나도 지금, 소금 네? 개꿀?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네? 지금, 왜 자꾸 죽어 보급이다 와이씨, 와 미쳤다. 이걸? 야, 위쪽에 나좀 도와줄래? 야, 너는, 야, 너는 싸우고 있어, 네가 억울하고... 어, 허. 아니! 나 애미사구한테 지랄기농이 있어 살려줘 오이 씨 어디야? 애미사구 밑에 야 복은 바로 앞에 있는데? 먹었잖아, 그쪽이 아, 그래? 아, 쪼리 어. 아, 씨와, 나 뒤져. 어디 아이씨, 나뒤져가 어디 있지? 오이 씨 어디야? 애미사구라고 아, 꼬리랑. 그건 아는데 여 밑에 어. 기 비교지간다 우그다고그저 돌자. 보그다 자고아와 이게 추락기죠? 미쳤다. 이걸로 추락기자를 한다고 안돼 나 킬딸 당하겠다. 안쪽 킬딸 당한다. 아 킬딸 당했어. 지금 저 이제 6킬 덮여야 되는데 킬다 당했다, 야. 야, 오늘 이번에도 1등 놓치겠는데? 아... 아, 정 오늘은... 워모드 일... 오늘은 진짜 다 2등밖에 못하냐, 왜? 2등인데 어, 아, 그렇네? 아, 1등이네, 바본가 봐, 나. 2등인 줄 알았어. 워모드라도 1등 한번 하면... 아, 나 어휴 뺏겼어, 데 제발, 워모드라도 1등하자. 나히 되었어가지고 어기장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죽었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지금 1킬만이라도 더해 하면 1킬만 더하면 되지 않냐, 지금은? 아니, 이 팀. 오, 씨 어디야? 사람이 아, 왜이리왜 사람 왜 이리 많아? 와, 씨 사람 되게 많네. 세 명이 있어. 아, 야, 우리 1킬만 하면 되잖아, 지금. 2등이 따라잡고 있어. 빨리 해야 돼. 가고 있잖아. 알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킬 제발! 어, 어, 어, 98! 오케이! 으아! 으아! 나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반냐? 반냐? 야, 종교했잖아, 아. 와, 핵님 클래스, 핵님 클래스. 네, 음. 네 여러분 네. 어. 1등 솔솔 하지 그래도 워머도 1등 했네 이게 어디야 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뿅